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5일 목요일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보상은 중복 첩보기 물약 2개와 위치이동 주문서 5개를 줍니다 점검사항에는 이제 서버 안정화가 메인으로 이뤄주고요 변경사항에는 바트라우 군단 이벤트가 개선됩니다. 봉인된 수정 강화 확률이 상향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푸시 알람으로 수정 주문서 100개를 줬는데 오늘 쓰지 마시고 내일 쓰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저는 받자마자 바로 봉인된 수정 강화로 다 날려버렸는데 하필이면 이게 수정을 수정 주문서 받고 나서 업데이트 내용이 올라갔네요. 아, 이미 다 날려버렸는데 주문서를 또 열심히 모아서 내일 얼마나 확률업이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정 강화 주문서 획득 지역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비텐고원 허성해고원 오만의 평량좌절의속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빼앗긴 봉인왕 구출작전은 내일 점검전까지 이뤄주고요 아이템 수집 일반 등급을 등록할 수 없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기속으로 받았던 일반 아이템들이 아이템 수집에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고쳐진다고 합니다. 성불 쟁탈전이 개선됩니다. 성불 쟁탈전 일정이 변경되는데 매일 오후 11시에서 11시 59분 시간은 똑같구요. 대신 날짜가 생겼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세번만 하게 되네요 성물 쟁탈자 위치표시 및 보상 성물 쟁탈자의 위치가 성물 쟁탈자 시작 후 일정시간 경과시 지역 지도에 표시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제 맵에 표시가 되니까 순바꼭질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보통 하나 들어놓고 이 시간 될 때까지 숨어있다가 딱 58분, 57분쯤에 성물에 꼬린시켜서 뺏어오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제 맵에 표시가 되니까 성물 쟁탈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겠네요. 성물 쟁탈자 우편보상을 200만원 골드로 상향합니다. 예전 한번 꼴인 시킬 때마다 이제 100만 골드로 들어왔었는데 200만 골드로 상향이 됐네요. 다음은 길드전전 루스칼, 브로카이스 난이도가 하향된다고 합니다. 어, 하향 내용에는 이제 루스칼 난이도가 전투력 20만에서 18만으로, 브로카이스 난이도가 25만에서 20만으로 내려가네요. 클래스 개선. 특정 연계 스킬 사용 조건 완화. 이 해당 클래스 조건의 밸런스는 이제 블레이더와 아처, 표식부여가 있는 이두 클래스가 이제 회피나 막이 떴을 때 표식부여가 되지 않던 거를 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즉, 회피, 막이 뜨더라도 표식부여를 통해 연계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펭귄트 교환소에 노랑골의 상당 개선이 되는데, 현재 한개에 팔고 있는 기존 강화 주문서들이 이제 개수가 다섯 개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한 개당 이노랑골의 조화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했죠. 이제 다섯 개로 상향이 됩니다. 제작장인 퀘스트가 개선됩니다. 장인 퀘스트 처치 몬스터가 변경됩니다. 네임드 몬스터와 처치해서 일반 몬스터 처치로 바뀌네요. 아이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던 생산에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니군요.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해야 했던 이 대장장이 퀘스트가 일반 몬스터로 바뀐다고 하네요. 아또 이렇게 바뀌면은 제가 만들었던 대장장이 영상 1탄 2탄이 또 정보를 수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게 됐네요. 아무튼, 네임드를 잡아야 했던 이 대장장이 퀘스트가 1번 몬스터로 바뀌었으니까 누구나 더 쉽게 이제 대장장이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쉽게 바뀌었다는 거는 앞으로 개선될 생산 컨텐츠가 대장장이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봉인된 수정의 장비가 이제 강화 단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였던 1강에서 5강에서 이제 바로 5강에서 9강으로 표시된다고 하네요 그럼 또 1에서 5까지는 수으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내일 업데이트가 돼야 알것 같네요 혹시 5에서 9강이 쉬워지고 거꾸로 1에서 5강까지가 더 힘들 어질 수도 있겠네요 필드보스 결과 팝업 순위 보상 개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필드보스 결과 팝업 순위 보상 최대의 표현 소량이 총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기존에 보였던 뭐 마석 1개와 장비 2개 이렇게 순위권 사람들이 아이템 먹는 게볼수 있는데 이 개수가 5개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순위권을 해본 적이 없어서 원래 5개를 먹는데 표시가 3개로 나왔는지 아니면 5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한 번에 순위권이 먹는 보상이 많아지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먹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힘들 것 같네요. 구입보상점 수정 강화 주면서 장신구 강화 주면서일일 구매 횟수가 변경됩니다. 5장지살수 있던 걸 20회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제 그 외에는 토벌 횟수가 카운트 되지 않았던 좌절의 수 모든 지역이 이제 오류가 변경되고요. 신규 소환수 안내 메시지가 오류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펭귄드 교환소에서 신규 소환수 중 고급 등급 소환수 3종 획득 시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도록 수정된다고 하네요. 모원의 틈 획득 전리품 정보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거래가능 전리품이 획득되거나 기속으로 표기되던 전리품 정보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뭐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게 아니라서 별... 기타개선에는 별로 중요한게 없네요. 좌절해수배 토벌해수가 카운터 되지 않았던 현상 이것 말고는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반갑게도 아처와 블레이더의 표식 부여 되지 않았던 이 현상이 해결됐고요그 외에는 이벤트 복인된 수정 강화가 확률이 올랐다고 했는데 내일 바로 보여... 드리고 싶지만 지금 주문서랑 다 날려버려가지고 열심히 파밍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